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월 2일 화요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주점검 내용에는 전설등급 장신구 엘튼의 벨트 제작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생산의 세공술 벨트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제작재료인 혼돈의 벨트 또한 20개, 신비의 벨트 또한 60개, 미지의 벨트 또한 120개가 필요하고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획득처는 황운의 땅의 승패의 성체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황운의 땅이 일부가 변경되는데요. 사토의 덕 진입 조건이 변경됩니다. 레벨 70에서 91까지 진입이 가능했던 사토의 덕이 레벨 70부터 98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승패의 성체 또한 변경되는데요. 전투력 799,000에서 123,000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패 성체, 특수 네임드 몬스터가 추가되고요. 불안전한 존재, 승패, 카비라스가 추가됩니다. 어 이로써 지금 엘튼 벨트는 오로지 100만 전투력 이상 분들만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었네요. 월드보스 레이드 보상이 변경됩니다. 5월 한정으로 진행됐던 보상이 그 종료가 되고 기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존 보상인 1위는 엘튼 기울이 1개, 상급 영웅 망토 1개, 2위에서 3위는 상급 영웅 장신구 1개, 차원의 망토 제작서 2 혼돈의 씨앗 2개에서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위에서 10위는 상급 영웅 장신구 1개 차원의 망토 제작서 1개 혼돈의 씨앗 1개를 얻을 수 있고요 점령 보상 어, 기여도 1위가 속한 서버의 참가자들의 보상입니다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와 펭귄트 주화 1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보상으로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를 받을 수 있네요 저번 업데이트에 접속 보상 변경 이후에 또 이제 주간 월간 임무 보상도 변경이 됩니다 보상들은 이미 어, 주간 월간 진행 다 해도 정검 후에 또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주간 보너스 첫 번째는 상급 축복의 물약 두 개에서, 어, 그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주간 보상은 영혼의 정화수 1개에서 영혼의 정화수 3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간 보너스 3은 영혼석 정화수 2개를 영웅 7력의 영혼석 1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영웅석을 말하는 거겠죠. 그 월간 임무 보너스 1번은 파란새우 35개로 받았는데요. 변경 후에는 파란새우 주와 95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월간 보너스 2에서는 파란새우 주와 60개에서 빛나는 영혼석 정화수 1개로 받게 되고요. 어, 월간 보너스 3에서는 빛나는 영혼석 정화수 1개가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상자 한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상자에서는 축복받은 무기, 방어구, 장신구 강화주문서중한개를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음, 아무래도 획득처가 좀 필요하긴 했는데 월간 보상에서 한개를 이제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바뀌면서 좀 드랍처도 좀 확률이 올랐으면 하는데 과연 해줄줄 모르겠습니다. 지역토벌 개선, 몬스터 처치 필로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기존에 180마리, 160마리, 140마리 120마리, 100마리씩 잡아야 되던 지역토벌 개수가 변경 후에는 무조건 90마리로 고정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가패치로 바뀌었네요. 이로써 하루에 돌수 있는 또 숙제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동료 파견의 소요시간이 감소합니다. 모든 지역 토벌 동료 파견의 소요시간을 기존 시간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점검 전에 보내둔 동료 토벌은 점검 이후 모두 파견 완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지나고 길게는 24시간까지 가던 이 동료 파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길드 캐스트 보상에서는 모든 길드 캐스트 보상에 고급 등급의 마력이 깃든 목걸이 한 개를 무조건 추가된다고 되어 있네요. 나이트 스킬이 개선됩니다. 레벨 없이 일부 구간에 스킬 공격력 성장 수치를 상향하고 20레벨까지의 스킬 공격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상은 전이 충돌, 초롱의 돌격, 진영 파괴, 방패 가격, 방패 연타, 성광 가르기, 성광 부수기, 운명의 검, 승리의 검, 심판의 검 이렇게 해당 스킬들이 어, 전체 공격정이 증가한 걸로 보이게 되네요. 또 20레벨까지의 스킬 분명도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등급의 아티팩트 이 중엔 봉인함, 수정, 방화 실패에도 파괴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집할 때 일반 등급은 원래 안 터졌지만 이제 고급 등급까지도 터지지 않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여기 주의사항에 어, 수집용 고급 수정과 조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수집용이 아닌 아티팩트인 봉인함, 수정만 파괴되지 않도록 변경되는 겁니다. 교환소 검은 문화 상단에 새로운 상품이 추가됩니다. 눈부신 팔찌 상자, 눈부신 완장 상자가 어개정주나 1회로 초과된다고 하네요. 필요한 조화의 개수는 3000개라고 합니다. 일단 눈부신이 붙은 것 봐서는 영웅 등급까지 얻을 수 있는 랜덤 상자인 것 같습니다. 붉은 파도에 있던 어 무조건 영웅 등급 브렐란 얻는 그런 상자는 아닌 것 같고요. 부입보상점, 슈슈피와 바로루 패키지, 잼 구성품 오류 수정 및 보상. 지급 대상은 6월 2일 점검 전에 슈슈피와 바로루 패키지를 구매한 대장님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보상은 패키지 구매 횟수당 1800 레드잼을 준다고 하네요. 이벤트 변경상 행운의 부입뽑기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되고요. 어, 해당 내용은 또 이제 별도 안내로 지금 적혀있네요. 두 번째는 카트리의 14일 지원사격 출석부 이벤트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출석부고요 어, 이것도 출석부 보상 내용은 추후 안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200일 기념 타타 피에 잃어버린 짐을 찾아주세요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어, 해당 아이템의 제작과 NPC 상점은 6월 9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어, 진행된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아이템들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벤트 몬스터 루디의 크기 조정 및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아마 크기는 더 크게 키울 것 같고요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도록 개선됨으로써 드리블에서 어, 리셋되지 않도록 변경될 것 같군요 어, 그외 기타 버그 및 수정사항 중에서는 PC버전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중에 장착 순서를 변경할 시 순차 발동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원 난투전네임드 몬스터가 동시에 등장하는 현상도 수정되고요. 그 외에는 어, 표기가 잘못된 것들 오류로 된거 이제 수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6월 2일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 크게 핵심될 거는 예, 엘튼 벨트가 새로 이제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엘튼 벨트는 이제 100만 전투력 이상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재료가 나온다는 거 이상 점검 내용에 대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